시간 이렇게 안 맞추지면 어떡하냐? 야, 수아야, 우리 다음 녹화 늦었으니까 빨리 움직이자. 네. 그리고 너희 정옥이 이와 앞이라니까 그차 타고 숙소로 가. 괜찮지, 엘리? 네. 우리 먼저 간다. 가자 가자.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각 장애가 있는데 당연히 구기 종목은 네가 불리하지. 야, 넌 앞으로 볼링만 해? 게임 플레이. 뭐라는 놈 없고? 얼마나 소표네 원래가 인생은 혼자가 는거한다 뭐야? 우리 수아 여신님 사랑스러운 까가팔을 대다.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종이한테? 네? 시, 실물 사이즈 같지 않냐? 얘가 좀더 큰데? 아유, 아, 너무너무 귀여워. 진짜 어떡하냐. 아니, 우리 부모님들 이런 거 하나 정말 얼마나 좋아. 아 너무 예뻐. <웃음> 봐봐 봐봐 너무 예쁘지 않아? 야야야야. 야, 이거, 거기거 거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제가 대신 잡아드거 응?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이 사시는 거 야, 이거. 비우실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잡죠. 이거. 그래, 야, 이 주인님을 납치한 데내 김백거 잡아서 다리 뭉집이시 어. 아, 난 이사 팬도 아닌데. 너 엘리 좋아하잖아. 야 같은 걸스타 팬으로서 도와줘야지. 가자. 아. 하면 세워놓으면 그냥 조금 쳐가아 어. 어. 사장님 어. 여기 뭐야? 그 자식이 버리고 왔어? 아씨! 아유 우리 수완님 요정 내세 우리 수완님 이거 구하기 얼마나 힘든데? 아 뭐야 이거? 아씨 진짜였잖아. 아씨 뭐야 이거? 못 쓰게 생겼네 이거 못 쓰시면 무슨 발이 실용이가? 너 가져라, 너 가져라. 너무너무 너 너무. 좋아. 아유, 아, 아로, 아로. <웃음> 큐.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아, 오늘 토크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아 정말 내가 토크계의 허준이잖아. 이 죽은 코너도 내 토크로 다 살려내는 거야. 맞잖아. 아 역시. <웃음> 근데 수아야. 응? 니네 거의 다 불화설이 있던데. 진짜 그래? 우리가요? 진짜? 실화야? 지난번 다른 프로 대타 응. 갔다가 거기 작가들이 다 그러던데? 에이 말도 안 돼. <웃음> 가들이 그런 얘기 나왔으면 거진 진짜든데 짜증날라 그러네. 누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야, 진짜. 엘리? 엘리 언니가요? 출처가 엘리야? 아, 근데 엘리가 그런 얘기하는 건좀 웃긴다. 아니 솔직히 걔네들 다 수화가 먹여 살렸잖아. 맞잖아. 응. 너 혼자 그만은 얘는 다 뛰고 행사에다. 응. 걸스타인지도 이만큼 올려놓은 게 누군데? 그럼, 네가좀 예민하게 굴어도 참아줘야지. 거만해서 못 봐주겠다는 게 말이 돼. 거만? 예민? 아유, 어, 수고하셨습니다. 어머, 어, 우리 대표님 아, 오셨네? 아유, 또 응원해진다고 또 저러신다. 홍배우 소속사 사장님이 저런 거참 잘해. 조식은 아직이지 말래도 알아서 해요. <웃음> 이번 앨범 아무 사고 없이 끝난 거 축하하고 싶어서. 그러면 초 하나 더고자라축할 일이 하나 더 있거든. 응, 음, 뭔데요? 수아가 내일부터 당장 학교에 다니시겠단다. <웃음> 너 진짜? 아 그래 학교 다녀야지. 아, 나도 그러라고 하고 싶었어. 어, 그럼 2학년부터 다니는 건가? 아 숙소에 옷방 하나 비워야겠다. 얘건국방 만들어주게. 아니 필요 없어. 이모네 집에서 다닐 거니까. 이모네? 숙소를 나가겠다고? 아마너 아까 그런 얘기 없었잖아. 그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이모네가 학교에서 가까우니까. 아니, 나가지 마.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 싫어. 나 나갈 자격 있어. 자격? 아니, 숙소를 나가는 게 언제부터 자격이 필요한 일이었니? 아, 그래, 수아야. 학교 여기서도 얼마 안 멀잖아. 엘리 발대로 해. 왜? 내가 걸스타 리더니까. 나갈 거야. 소용없어. 이수아 오늘 죽었어. don't g 겠어 t h 보면 진짜. 아 n sir. What's t h 왜안 나와? 아, 보면 벌어 r e 생겨가지고 진짜. e n o 다 We are not. We 한 방에 n o 야 노란번쩍 진달래 핑크 비니 루비에 짝짝이 고무장화? 엘리 저아들이다 아침부터 우리 동네에 왜지? 걸스타 숙소가 여기가 아닌데. 엘리 이사왔나 저기요. 깜짝아. 뭐요? 여기 엘리님 모시나요? 아니요. 그쪽은 몰라도 되거든요. 아, 그냥 가던 게 가세요. 네. 음... 근데 주번 바뀌었다? 오늘이 너고 내일이 와... 나야. 오늘 내가 주번이라고? 지네들끼리 막 순서 바꿔놓고 이제야 문자나 날리고 이도이도이도이도이도이도이도 나도 나도 나도 리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이도이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이도이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가면서나 엘리 도 나도 나도 나 까불지마 까불지마. 맞아 너 그냥 나이나 조금 도이도이지 우리 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이도 나도 이도이도 나도 나도 이 까불아! 가 까불어! 그만 까불어! 던져 던져! 저 던져. 던져. 던져. 던져. 던져. 던져! 던져! 던져! 던져! 던져! 야, 그래? 던져! 던져! 가 던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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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알릴 거야. 두고 봐. 정말 걔랑 짝을 하고 싶다고? 네. <웃음> 자식 좋겠다. 근데 원래 알았었나 걔를? 어 그게 안지 조금 됐는데 그러니까 그 같은 초등학교를 아마 물론 제가 그 초등학교에 오래 다니진 않아서 걔는 저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요. <웃음> 아무튼. <웃음> 그래. 녀석도 굿여드가필구하니까워이 친구는 귀여가가 친구는 귀여워. 이 친구는 귀여워. 친해질 거예요. 아주아주. 아주. <웃음> 엄마 미워 <웃음> <웃음> 야, 잘 부탁한다. 부탁? 공주님 모시듯 모셔야 돼. 알았지? 내가 왜? 예라니 수아님이니까. 음. 우리 엄마가 공부 방해된다고, 정신머리 없는 놈이라고 이거 갖다 버리지 않으면 나를 갖다 버리겠다고. 하지만 수아님을 버릴 수 없잖아. In your eyes, in your dream. 아, 설마. 버리는 게뭐 어때서? 그냥 사진이잖아. 어, 시라 그냥 사진? 주연성이 너마저, 이이거좀 치우고 안 돼도 될까? 누군데? 너어쳤어 미안. 우리 앞에 이소아가 나타났다! 안녕. 아니, 안녕. 이걸... 응? 나구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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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리 좋아하구나. 아 미안. 아니야. 앞으로 친해지면 되지. 난 이수아. 니네 짝해도 되는 거지? 주송성 하지 마. 너 하지 마. 좋하지 아. 마. 아. 아. 미국의 생물학자 서터는. 맨델이 가정한 유전인자와 자신이 관찰한 염색체의 행동이 유사한 것을 보고 유전인자는 염색체 위에 있으며 이는 염색체를 통해 자손에게 전달된다는 염색체설을 주장하였다. 맨델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는 감수 분열을 가정해서 분리되어 각각 다른 생식 세포로 나뉘어 들어가며 하나의 체세포에는 상동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한다. 상동염색체는 생식세포가 형성될때 분리되므로 각 생식세포에는 상동염색체 쌍중 하나만 있다. 제일 좋은 건 주동자고 아니면 동조자? 있어요! <웃음> <웃음> 수익해요 <않아요. 웃음> <웃음> 최소한 목격자? 뭐라도 들은 게 있겠지. 짠! 짠? 샤프심 아까 고마웠어. 짜! 어, 이렇게 많이? 너 공부 되게 열심히 하더라. 그럼 샤프심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어, 근데 날씨 참 덥지? 우리 쪽좀 카페 갈래? 우리 이몽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나 좀만 도와주면 안 될까? 사실 샤프 잡아본지 좀 2년 넘었거든.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못 잡고 있는 매우 궁핍한 처지다. 딱이잖아 우리. 미안한데 천천히 말해줄래? 카페, 이모 말고는 못 알아들었어. 나 발음 되게 좋은 편인데? 랩도 담당할 정도. 너무 빨라. 난 그렇게 빠르면... 미안. 알았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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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못들어? 응. 그럼 들은 게 아무것도 없다 라는 거잖아. 하. 학교 무너지겠다.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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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올 건가 봐? 야, 어, 어, 어디 가? 알바. 너 갔다고 하면 수학개 와서 울걸? 울어? 아무리 봐도 박스채로 이거 왕오바 아니냐? 하... 돈잘 보니까 아이돌이잖아. 이 사푸심이 다 닳도록 자기 도와준다면 한1 0 0년쯤 걸리지 않겠냐? 100년... 걸리겠지? 작년은 그럼 너랑 같이 있고 싶다는 소리야 그럼 뭐 나랑 왜 사람은 일단 잘 생기고 볼 일이라니까 무슨 소리야 이수아가 너한테 빠진 거 같다고 힘마 미안 너무 늦었지 노트북 좀 가져오느라 많이 기다렸지. 웬 노트북이야? 내가 주연성 군 굿프렌드잖아. 수업 내용 받아 적어줘야 되는데 왜 폰을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노트북보다 폰이 훨씬 더 빠른데. 걱정 마. 난타자도 빠른 편이니까. 국대급 굿프렌드다. 충전이 하나도 안돼 있어서 더 걸렸어. 내 번호 찍어줄게. 이네들폰 번호 몰라서 늦는다고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 니네 번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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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괜찮아. 나 만나기 전이니까. 이건 내 번호고. 이건 배경하면 바꾸고 싶으면 바꿔. 어. 고마워. 전송해라, 주연송. 아니야. 어? 어? 아니 그게 아니고. 나 알바 늦어서. 알바해? 어디서 볼링장. 와 어, 볼링장. 완전 신기하다. 난 볼을 치면 손가락이 너무 아파. 말부터 하나 응. 그리고 둘. 저 잠깐만. 내가 못 쓴다 진짜. 네 예, 엄마. 아 조별 과제 때문에 친구 가게 와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 못갈것 같아. 엄마 아들 못 믿어? 네 알았어요. 네 가야 아, 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부딩이 누군줄 아냐? 엄마가 하는 학원 다니는 너. 나 수학만 하고 올 테니까 너네 여기서 그대로 기다리고 있어. 그래? 나 계속 이러고 있어? 나 계속 이러고 있냐고. 현상. 현상. 어... 현상. 어 어. 가르쳐줄까? 빠른 결정 아주 고마워 선수해도 되겠다. 그치? 아... 어... 그게... 나 알바가... 나랑 친구 해준 게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창피한 얘기지만 나 사실 학교에 이렇다 할 친구가 하나도 없었거든 뭐 거의 다니질 않았으니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친구 많이 생길 거야 너 좋아하는 애들 많으니까 너처럼? 네. 우리 집은 초인종 말고 사이키 주문 같은 걸 하나 달아 놓는 게 낫겠어. 딱 하나 남았는데... 제발. 주연성! 어. 엄마 왔다. 또길 깜박하셨어요? 음, 미안 미안, 내가 요즘 너무 자주 맞췄지 많이 아팠죠요? <웃음> 그래서 젤리 드렸잖아요. 알사탕 아파요. 젤리 너무 가벼워서 잘안 날라간단 말이야. 알사탕이 크고 딱딱해서 맞출 확률도 높고 반응도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좀 이해해 줘. <웃음> 오늘 날걔 어땠어? 재밌었어? 음, 네. 진짜 재밌었다고? 너 학교생활 10년만에 처음 듣는 말인데? 짝이 새로 왔는데요. 너 짝이 여자구나. 어, 걸스타 수아? 이런 스타일이야? 얘 닮았어? 음... 똑같이 닮았어요. 똑같이? 아, 맞다. 이수 원래 니네 학교지? 아니, 그럼 얘가... 뭐야 아이들이니 네 짝이라고? 아무 좋겠지만 짝을 완전 공주 마마처럼 모셔야 되겠네. 근데요. 걔가 오히려 나한테 잘해때요 <웃음> <braun> 안녕, 주그성 어, 와, 안녕. 담벼락하고 너무 친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걸어? 아, 그게그 나랑 같이 걸으면 되겠네, 그럼. 가자! 니네 진로과제 PPT 이번주까지 제출이라며? 네! 수아는 이미 진로가 정해지긴 했지만 어, 친구 하면꼭 찍어서 함께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 네! 다른 오늘 주요 전달 사항은? 진로과제 PPT 이번주까지. 너랑 나랑 짝하라고 하셨음. 점심 반찬이 고등어에서 돈가스로 바뀌었네. 급식 반찬 전격 변경. 비린내 고등어에서 달콤한 돈가스로. 와! 그러니까 현성아. 4교시까지 수업 열심히 하고 점심 맛있게 먹어. 알았지? 네. <웃음> 있어. 오늘 질러가지 ppt 누구랑 할 거야? 현성이랑 하기로 약속했는데, 그럼 우리 셋이 하자. 오늘 너네 집 가도 돼? 집 ppt 만들러. 어, 그래, 현성이 집에 엘리 언니. 음. 뭐라도 증거가 있을까? 엄마. 오, 현성아. 안녕하세요. 어 우리 현성이 짝 진짜 사람 이수하네? 네, 이수아입니다 현성이랑 같이 PPT 숙제하려고요. 엄마. <웃음> <웃음> 현성이 지금 수아인 거 아니에요? 뭐라 그런 거예요? 어, 자기 방 치우게 시간 좀 끌어달래. 비밀이니까 아는 척 하지 말고. 네. <웃음> 아주머니 잠깐 마트 다녀오신대. 오~! 남자방이 <웃음> 의외다! 엄청 깨끗 해! 평소에 뭐... <웃음> 아주머니 오시기 전에 해결하자. 엘리조와 얘기 한번 슬쩍 꺼내... 빠른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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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확 물어봐? 아니야, 아직 그 정도로 친해지진 않았어. 성급히 굴다간 아무것도 못 알아낸다, 이수아. 아, 아 목마르다. 나물한 잔만 갖다 줄수 있어? 그래. 너 뭐라도 나와라. 엘리랑 테러에 관련된 건 뭐든지. 이렇게 거야? 이 새끼 순종거야이 사이에 증거가 있으면 민망하게 안 물어봐도 되니까. 아, 시간이 모자르다. 아. 주연상, 나 찬물 말고 따뜻한 물로 부탁할게.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 맞다, 쟤안 들리지? 주연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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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열리네? 설마... 쓰고 빨리... 어? 열렸다 아, 빨리! 톡! 제발 뭐라고 남아있어라!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 아. 아... 고마워! 어, 그거 뜨거운데?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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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요즘 꽂혔어. <웃음> 왜? 이거. 웃긴 노래야? 가서 진짜 좋은데. 노랫말 좋아. 우리 세대가 좋아하긴 좀 그래서 그렇지. 그럼 이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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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뒤 예쁘게 하고. 제가 달리 국민 여동생이겠습니까? 옆면이 매력 덩어리죠. 아이고, 진짜 재밌다 수아야. 너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와, 내 친구하게? 네. 아네 이사님, 오랜만에 통화하네요? 아, 그럼요, 당연히 가야죠. 아, 현성이도요? 엄마랑 무슨 얘기했어? 응 그럴까요? 음... 그냥... 우주? 네, 알겠습니다. 우주? 현성아, 너 요번 주말에 뭐 약속 있니? 왜요? 아, 정 회사님이라고. 기억나지? 너 엄청 기여해주시는 그분이랑 이번 주말에 봉사활동 가자고. 좋아요. 저도 거기 같이 가면 안 돼요? 너도? 네, 저도 가서 좋은 일 돕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가도 되죠? 안녕하세요. 우리 하나라도 일선 있으면 더 좋지. 안녕하세요. 어머, 수아야. 엄마는 사람들이 우리 현성이한테 편견이 있을까 봐 그게 늘 걱정이었는데 엄마가 수아한테 편견이 있었나 봐 편견이요? 연예인이잖아 근데 수아는 굉장히 상냥하고 친절하고 좀 놀랬어 맛있게 드세요. 원래 그런 아이예요? 맛있게 드세요. 아줌마, 이제 우리도 도시락 먹어요. 그러자. 도시락도 너무 예쁘다. 병아리, 유부초밥. 그리고 우리도. 사진. 으로잘 나왔는데 SNS에 올려도 되지? 좋은 일이니까 널리 알리자. 사진이 별론데. 사진이 훨씬 더잘 나왔거든요. 음, 맛있다. 나 엄청 배고팠는데. 어, 음료수 좀 갖고 올게. 먹고 드리쌤. <웃음> 엄마의 까지 도와주고 고마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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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는 거면 응나 학교 처음 간날 월요일 응 월요일날 내가 있는 오피스텔 앞으로 엘리조아들이랑 몰려왔었잖아 그 사람들 전부 엘리조아잖아 진달래 핑크 비니 로비에 알아 고무장화 차우 다르게 신는 어떻게 모인 거야? 왜 모인 거야? 난 모르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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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인사고 밖으로 나와. 차 대놨으니까. 얼른. 또 보자, 우리는. 나도 하나 있는데 사실대나 말해줄 수어어 네가 그때 친구어자 그랬던 거혹어 아까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던 어니 그날 일 내가 한요인줄 알고. 누가 시켰나, 그거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서 친구하자고 먼저 그렇게 친절했던 거야? 저기 그러니까 그게... 아 수아야 빨리 가자! 친구가 없댔어요, 엄마. 나처럼. 그래서 정말 그래서 우리 현성이한테 잘해줬던 게 아닐까? 아니요. 절대로. 절대로 아닐 거라는 그말 수아가 들으면 섭섭할 것 같은데. 상관없어. 난 친구 있으니까, 용준이. 그 녀석 하나면 돼. 용준이 말고 다른 친구도 필요할 거야. 다 해도 이수아는 아니야. 난 수아 좋던데 예쁘고 자기일 잘하고 대단한 스타고. 용준인 유치원 때부터 내 친구 해줬어. 그 녀석만큼은 믿을 수 있어. 고하고 그 친구가 되고 싶으면 지금보다 더 친절하게 더더 더. 응? 어딘가 자연스럽지 않았어. 원래 그러는 줄 알았는데 싫어요. 믿지 않아. 그런데 현성아 마음을 열지 않으면 있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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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 애들이 엘리한테 수아씨가 일방적으로 숙소에서 나가버렸다고 그렇게 들었다고 하길래 나는 오면서도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 진짜 안 좋구나 엘리랑. 내가 뒤에서 이간질이나 시키는 것 같아서 말안 했는데 엘리가 뒤에서 수아씨 욕하는 거 이제 수아씨도 알았잖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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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까나 3 야, 저도 야, 아니, 평소엔 벽에 등대고 잘 녹었더니만. 이거요. 볼링 문화부에 가입하려고요. 그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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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생각하는 게 비슷비슷하죠 뭐. 아 그동안 몇 명이나 모였어요? 어.. 최영준, 주현성, 너 이수아, 딱 셋. 어. 쌤! 저 쌤, 래 쌤, 쌤, 쌤, 쌤. 쌤, 제 이름이 그냥 김볼링입니다. 예. 볼링이 제 이름 입니다저 다음 살 때부터 어요 야 yeah. 찾는건데 여기가 왜 있어야 백그럽이건데 볼링 동아리야 내가 만든 이럴거면 동아리 안해도 돼다 필요없다고 야 안할거면 너나 하지마 그래 우린 할거니까 주연성 너나 나가던가 마치 소아야 너왜 그래? 니가 원했던 거잖아, 저 볼링 동아리! 같이 치고 싶어 했으면서 왜애들은테 화만 내는데! 너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 쟤네들은 너 때문에 여기 온 거고! 누구 때문에 왔건? 그게 무슨 상관인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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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이 있었단 말이야! 사정이! 나한테도! 내가 친구였으면 다 말했겠지? 날 믿었을 테니까. 널 믿을 수 없었어. 어떻게 믿어? 그날 너도 있었는데 거기에! 더 이상 나안 믿어도 돼. 친구 아니니까 이제. 주연당예 대표님. 예 말씀하세요. 아. 네 맞아요. 한번 하는데 예 백만 백만 원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200. 약속 지키야 돼요. 그 사람이다. 예. 어디요? 아 하늘공원. 알 아, 요아두 시간 뒤에. 알겠습니다. 예. 엘리즈와 가자. 예. 예. 예. 이두 아이 배신자. 움직여. 이배신이 아이 거다 던져. 다 던져. 던져. 던져. 던져. 오, 이거 만 야, 야, 지가 아주 그냥 다잘랐어요 야, 못생긴 애야. 아라 맞추, 맞추. 맞추. 똑바로 엘리언니한테 다 물어볼 거야. 아, 하늘공원. 알아요. 하늘공원. 그리고 엘리언니 짓이 맞으면 저는 나안 참을 거야. 너한텐 다 고마워. 안녕. 걸스타. 이 끝이야. 왜 아무 말도 안 해? 말하면 믿어줄래? 아니잖아. 어, 아니야. 잘안 해? 이란 테러 당해가지고 막 울었다니까요. 이게다 엘리가 한 짓인줄 알고 화가 많이났을거이요 수고했어. 그럼 이제이수아 ANC로 데려가시는거예요 신경끄고 그걸로 입단속이나잘 시켜. <웃음> 짭짤한데요? 일 자주 시켜주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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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성이가 중학교 때 인공 와우 수술한 거너네들 모르지. 인공 와우요? 그게 뭔데요? 인공 와우. 그러니까 인공적인 전자 장치를 이달팽이관이 이식 수술에서 최대한 비슷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수술이야. 근데 현성이 기회는 그런 거안 달려 있잖아요. 수술한 지 6개월 동안은 어떻게든 적응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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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계란들은 뭐고, 얘네 지금 어디로 사라진 거야? 부탁이 있어. 부탁? 동영상 음. 보낼게. 두 사람 무슨 대화하는지 듣고서 나한테 좀 알려줄래?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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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욕하고 다닌다 그러고 너는 엘리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 말 말고 네 말을 믿으라고? 아니. 둘다 아니야. 넌네 마음이 하는 말을 믿어야 돼. 엄마 보고 싶어? 귀를 기울여. 집에 가고 싶어? 마음의 소리에. 언니도 너처럼 그랬었어. 엘리가 정말로 싫은 건지. 잠이 안 오면 내 토끼 베고 잡을래 빠른 거니까 깨끗할 거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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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놓고선는들한테 화만 내고 뛰쳐나왔잖아. 후회 중이야. 먼저 사과할 거고. 볼링 동안에 계속 지켜낼 거그그러니까 너도 엘리한테 가서 사과하고 걸스타 지켜내줘. 저는 이수아 씨가 제일 로 아끼는 스피커 이올시다. <웃음> 비트 빵빵하게 낼줄 알아서 내가 아주 이뻐하는 녀석인데 일단 빌려주는 거니까 꿀꺽 할 생각은 하덜덜 말고 대신에 네가 듣고 싶은 만큼 언제까지 그걸로 들어도 좋아 <웃음> b a 되는거지? 내가 가르쳐줄까? 너 진짜 멋지다 세번 연습 스트라이크야 같이 하면 금방 끝날거야 왜 자꾸 웃어? 나랑 친구 해준게 너무 고마우니까 내 눈엔 네 진심이 있거야 귀가 안 들려서 좋은게 있어 진실이 아닌 말까지 들을 필요가 없다는거넌네 <웃음> 마음이 하는 말을 이었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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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에 귀 기울이는 법을 가르쳐줘서 너 아니었으면 우리 걸스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앞으로도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응원 많이 많이 해줘 그리고 너 작사가로 데뷔한 거 축하해 나도 고마워